안녕하세요. 피터 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제네시스 G80 스포츠 각종 구동계 오일 교환입니다. 먼저 진단기를 이용해 미션을 온도를 확인합니다. 100도가 찍히네요. 직분사 트윈 터보의 고출력 차량이 물린 다단 변속기다 보니 유온이 상당합니다. 팬을 이용해 미션오일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그동안 다른 작업을 먼저 시작합니다 우선 준비한 오일들과 부품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션오일로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G80 스포츠의 미션오일 규격인 ATF, SP4, 알라 a 충족하는 100% 합성류입니다 덱스론6가 GM이나 쉐보레 차량 전용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덱스론6 공식 인증 제품의 경우 ZF 변속기, CVT나 DCT 등의 특수한 자동 변속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토크컨 버터 형식의 자동 변속기 모든 규격을 충족한다고 보면 되는 가장 엄격한 최상의 규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퍼런셜 오일입니다 해당 차량의 디퍼런셜 오일 규격은 GL5-75W-85로 라베놀 DGL-75W-85LS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입니다 현대 정품으로 G80 스포츠의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규격인 t f 0 8 7 0 b 전용 오일입니다 미션 오일 필터와 오일팬 고정 볼트 그리고 각종 와셔들의 모습입니다 후륜 고동형 파워텍 8단은 오일팬과 필터, 가스켓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배출되는 오일의 색깔은 양호해 보이나 특유의 악취가 심하게 나네요 탈거된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끈적한 메탈성 슬러지가 포집되어 있으나 큰세 조각과 같은 이물질은 관찰되지 않아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전륜과 비교해 색이며 냄새 모두 좋진 않아 보입니다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슬러지가 많이 포집되어 있습니다 모든 드레인 플러그와 주입구 플러그를 세척 후 동일한 품본의 신품 와셔로 교체합니다 드레인 플러그에 전용 실란트를 도포한 후 손으로 돌려줍니다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이제 신유를 주입합니다 프론트의 경우 주입구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조향 장치나 주변 부품 탈거 없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하고요 주입이 끝났으면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체결합니다 리어 쪽도 동일하게 작업해 주고요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교환입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는 별도의 배출구가 없기 때문에 석션기를 이용해 기존 오일을 제거합니다 디퍼런셜과 마찬가지로 오버플로 방식으로 신0를 주입하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플러그를 토크체결합니다 이제 미션오일 온도를 확인해볼까요? 온도가 적당하게 식었네요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기존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고정 볼트를 제거해 오일펜을 탈거하고요 신품 오일펜을 장착후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려 가책을 합니다 그 다음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하고요 어댑터를 장착후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시동을 걸고 잠시 대기합니다 신유가잘 돌도록 변속을 시작하고요 엔단의 위치 후,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위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배출되는 오일이 미량 혹은 방울 단위가 되기 시작하면 재빨리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의 딱 중간인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G80 스포츠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디퍼런셜오일의 모습이고요. 상태를 좀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오일들을 샘플링해 볼까요? 먼저 미션오일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유, 우측은 레벨링 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의 미션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퍼케이스 오일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유, 우측은 신유의 모습이고요. 프론트 디퍼런셜오일입니다. 리어 디퍼런셜오일이고요. 교체 후 폐기되는 각종 소모품들의 모습입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합니다. 진단기를 이용해 작업과 관련된 폴드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합니다. 이상 G80 스포츠 각종 구동계 오일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